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8회 화요일 방송 특이패턴 분석입니다. 1008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요 어제 월요일날 대분류를 했고요. 오늘은 특이패턴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 패턴 첫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현재 풍당풍당 구연속온 거예요. 어, 대상수는 26, 32, 35, 37, 41, 5수인데요. 어, 한번 출하면 다음주는 멸하고 또그 다음주는 출하고 이렇게 퐁당 퐁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이렇게 하기를 구연소온 겁니다. 어, 주수로 다진다면 어, 18주를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퐁당 퐁당 오고 있는 겁니다. 어,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어, 흐름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이 26, 32, 35, 37, 41이 어, 다섯 수 중에서 어, 이번 주에 출할 수 있는 수가 출할 수가 있는지 어,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은요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 대상수가 2, 4, 6, 7 수죠. 어, 이 좌측편에 있는 26, 32, 35, 37, 41 여기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에 5하고 20, 22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수인데요. 어, 이것도 역시 퐁당퐁당 현재 구현수 오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대상수가 좌측에 보면 대상수가 다섯 수라서이 어,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어, 혹시 어, 이게 어, 여기서 보이는 수가 없으면 여기 5하고 22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곱순화되니까 이번 주에 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죠. 또 로또니까 전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100% 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곱순화되니까요.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여기는 어, 앞에 첫 번째 거하고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는 반대로 오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요.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 지금까지 계속 어, 흐름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 이, 어, 최근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4 20일 29 30일 내 수입니다. 내 수. 네수. 어, 이낼 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어13 연속이 연속 13 연속 이내에서 끝났는데요. 어, 지금 현재 10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직은 어, 신기록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며을하면 어,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아, 이게 전멸할 수있을려는지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본인 자료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하고 같이 또 비교해 볼게 이거죠. 제이 이거는 아, 여기에 있는 14, 21, 29, 31 이걸 포함해서 아, 여기는 아, 7수가 됩니다. 역시 9, 10, 14, 21, 29, 31, 34인데요. 14, 21, 29, 31 아 여기에서 이거는 아, 내수니까 내수니까 이게 흐름을 이어간다고 본다면 9, 10, 34까지 집어넣으면 아, 7수가 되잖아요. 7수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10연소까지 온 거는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 이거는 출을 해서 아,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 14, 21, 29, 30일 여기서 보이는 수가 없으면 9, 0 34를 예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네수니까 이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죠. 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우측은 추를 해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우측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좌측에서도 여기서도 추를 해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죠. 이거 어, 아직 14, 20일, 29, 30일이 어, 이 별난 카페가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에서는 어, 이게 멸할 어, 어, 제외될 가능성이 보이는 자료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자료가 충분히 조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별난 카페도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좌측편에 있는 14, 20일, 29, 30일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봐야 될게또한 그룹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어, 여기 특이 패턴 3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인 14, 21, 14, 21, 29, 31. 이게 이제 앞에 패턴, 특이 패턴 2에서 보여드린 거죠. 어, 이게 현재 10연속이었는데요. 여기에 어, 어, 이거하고 유사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14, 29, 31, 40입니다. 어, 한, 한 수만 다르죠? 똑같이 10연속 군 거예요. 어, 자, 요게 두, 두 그룹이 모두 흐름을 이어간다면, 어, 이, 이, 이번 주에 전멸이죠. 전멸을 한다면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요. 어, 그렇다면, 어, 기에서 2월, 2월 대상수 2개가 제외되는 겁니다. 20이라고 40이 어, 지난주에 출안 수죠. 그래서, 어, 이게 흐름을 이어간다면 2월 수두개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 이게 흐름을 이어갈, 이어갈지 아니면, 어, 상황이 종이 될지 한번 자료하고 한번 비교하시고요. 어, 흐름이 이어, 어, 이 별난카페 개인적인 생각은 흐름을 이어가서 2월 수 2개를, 가 제외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특이 패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 역시 네 수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예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 현재 이제 7연속 중이에요. 이제 한참 막 자라고 있는 건데요. 1, 14, 27, 40 이렇습니다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도예요 이게 이번 주에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요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 14, 27, 40이 제외가 돼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어, 이번 2차 어, 특이 패턴은 이렇게 네가지 이용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오늘 영상 마치고요. 어, 필출 3스크럽을 어, 자료까지 어, 참고하셔서 어, 대박이시기 바랍니다. 어, 필출 3스크럽에 어, 들어가시려면 어, 화면 아래쪽에 필출 삼스크럽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